첫 주차에 진짜 1도 안 오는 거예요. 하루에 이제 2만 원도 못한적 있었어요. 카페 가기 전 성신여대에 있는 롤리프니 소품샵에 들려보기로 했단다. 어, 저기다! 나꼭 와보고 싶었지 않니, 여기. 성신여대 1번 출구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단다. 음. 헉! 사 어떻게 나 귀염뽀짝스 인형들이 빼곡히 있었단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단다. 케어베어 요리 모아두니 귀엽지 않니? 왕케어베어 왕귀엽지 않니? 뭔지 모르겠지만 빈티지한 게포짝하지 않니? 우와 샴푸통인가봐 샴푸통이 귀엽지 않니? 튀어나오지 않니? 나안 샀지 않니? 왜안 샀냐? 우와 띵커벨 이거 처음 봐을수 없는 곤주 누나들이 있지않니왕 누나 있잖니? 말레피센트 곤주인 척 있잖니? 오이 돼지 도무귀저 돼지는 있구나. 내가 샀지 않니? 대갈에 움직인 <놀라> 다 악세사리도 많이 있잖니? 귀여운 인형고리들도 있잖니? 소 영롱 스반짝이 유니콘 펄초 밖에 안. 음.. 됐다.. 여기는 소장품이지않니 구경해보래? 롯데리아에서 이런 것도 나왔단단다? 신기하지 않니? 프로디가 뭔가 샀지 않니? 뭔지 궁금하니? 이가 보여줄테니 스임 노노하지 않니? <웃음> 너사니까야 나도 뽐뿌 온다 야 <웃음> 약간의 하자 있는 제품들? 세일해서 팔지 않니? 어쩜 좋으니? 하나하나 하나 보는 재미가 있단다. 너무 귀여운 뭐 하나 푸아 인형이 있단다. 쏙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 여기 생. 그때 그 머리가. 어머. 뭐. 전 수복 직원의 카페 창업 구경하러 가기. <루> 어머 머머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난리가 났냐 난리가 났어. 공터 라 파크 골목에 오픈한 나라랜드. 어 열심히 빵 굽는 사장님이네. <웃음> 오나라 <웃음> <나> 진짜... <웃음> 어머니 <진짜? 웃음> 귀엽다 귀엽다 나라랜드 <웃음> <웃음> 디저트를 굽는 카페라 입구에서부터 쿠키 냄새가 진동했다 파스텔톤의 블링블링 블링 샤랄랄라 이 컨셉의 디저트 카페에요 노아 스토리가 언덕을 케이크를 준비했단다 리얼리티 해야지 이렇게 준비하면 어떡해? <웃음> 오늘은 당근 케이크 흑임자 아, 아, 갸뚜 갸또. 초코 바나나 케이크 척도 냈다고 자랑해놨단다 어? 탬핑도 해요? 스타벅스에서는 탬핑 안 했잖아요 스벅에선 버튼만 누르면 샷시 아? 나온단다 저 스타벅스 가방이 있는데? <웃음> 스벅을 잊지 못했는군요 어, 스타벅스 행주인데? 오신다 오신다 원래 이렇게 직접 갖다주세요? 아 어, 그럼요 어 그럼요 이거 무슨 원두에요? 네, 수박과 네. 어떤 면이 달라요? 수박은 바디감이 강해서 단 맛이 나잖아요 이거는 선금도 적고 단 맛이 없어서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커피 맛입니다 <웃음> 그렇다고 한다 포키 너무 잘 그렸다 네타린 케이크 주문은 나라랜드 인스타 DM 보내보세요 그림도 잘 그려요 여러분 바리스타들 넣었어 <웃음> 수박만 먹어왔던 바리스타의 입맛을 과연 맞을까? <웃음> 음, 오 어, 맛있다 약간 스벅은 좀탄맛 나거든. 우와. 라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네. 이거 맛있어? 레몬 민트 찐은 과연? 음? 티야 <웃음> 티. 아 티야. 어, 뭐 에이드가 아니고. 밀도 보소. 재료를 아낌없이 넣은 맛. 오, 잘 떠. 시그니첫 메뉴라고 또 먹어버린다 그 어, 잡사보겠습니다 푸딩 별로 안좋은데? 바나나 푸딩의 맛은? 음, 먹어봐 음, 맛있네?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했대? 어, 또 이거 또스타벅스도테자 언니 블랙티 잘했네 자몽 <웃음> 언니 블랙티 레시피를 알고 있는 파트너가 만든 맛은? 잘하네 음, 이요응이집좀 하네 이제 2주 됐는데 첫 주차에 진짜 일도안 오는 거예요. 하루에 이제 2만원도 못산 적이 있었어요. 그거좀 멘붕이 오는 거예요. 골목 아니어도 이쁘니까 알아서 소문이 날줄 알았는데, 아, 아니구나. 근데 마케팅 뭐 따로 하는 거 있어? 마케팅이 없는데 누가 봐봐. 네. 뭐 마케팅을 해야지. 음. 스타벅스에서 일한게좀 도움이 됐나요? 마타팅을 쓰고, 아, 쓰고 있어요. 원했스도 쓰고 있어요. 응, 원도 음료 만들던 루틴? 그런 게 있으니까. 갑자기 놀려도 바로바로 주기 하는구나 좀 도움이 돼? 얼마나 있으면 돼요? 5 0원 5,000원? 생각보다 많았네 저런 기계들이면 이런 것들 해서? 해서? 근데 그것도 제가 발표 응. 엄청 많이 팔아서 가격을 응. 그냥 다운 시켜서 응. 그러느라고 좀기간이 많이 걸렸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음. <웃음> 생 같은 것도 우리 맨날 냉장고 닦고 매, 매일 마감하고 그랬잖아요 사실 개인 카페에서 매일 마감 거의 안 하거든요 손님 없어서 수복의 노예아가 되면 이런 장점도 있단다 괜찮하니까 어때요? 나 어땠어요? 우리 같이 일해봤자 네. 자 한번 <웃음> 얘기해봐요 <웃음> 파트너로서 어땠는지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파트너로서 일 너무 잘하고 근데 이거는 너무 비하인드 얘기예요 뭐? 왜? 절대 오네어로 나갈 수없는아 해봐요 의지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노아랑 붙었고 응. 일 잘하고 알아서 빠릿빠릿하게 잘하니까 너무 믿고 내가 볼일 할수 있는 그런 파트너 <웃음> 수고기 약간 인재들이 잘 놓쳐. <웃음> 맞잖아. 어, 인재들은, 다 인재들은 다 나가. 인재들은 다 나가. 어, 비 아직 오네. 예쁘고 맛있는 디저트만 판매해요. 대박 나셔요, 사장님. 이렇게 해서 야라 렌즈에방문기를 맞춰보려고 한다. <웃음> 짠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롤리펀딩에서 사온 이 아이들을 한번 언박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을 사왔는지 한번 볼까요? 짠! 신발! 아, 야! 뭐라그러냐 아. 도자기니? 버부버버두들두들이야 뭐야? 뭐 <웃음> 뭐야? 씨범 씨범 씨범 어디 하자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찾을 수도 없어. 대갈스, 움직이는 신발을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얘는 아 품바 <웃음> 어 삼계탕 같죠 여러분 어머, 딱 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얘는 어디에 하자 있는 거야? 얹어놓는 거야 그냥? 또 너무 사람 모어뭐고정가 어, 아니야? 불안하다 품바 이렇게 품바 어징글스 별로야 내 건데? 야니 네 언박싱해 니네 거니까 니가 빨리 와서 여기 쳐 앉아있지 말고 손에 벌레가 있었대. 티몬. 벌레가 올게요. 손가락이 원래 풍뎅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서 싸게 갖고 왔는데 도자기 재질이요 티몬과 품바 앤 쓴바 그냥 갖고 왔고요. 얘는 도대체 얘는 도대체 왜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 제스민. 어? 생긴 것도 참. 야 이거나 먹어. 된강스 <웃음> 하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짠! 이렇게 해서 롤리포니에서 대... 아! 또 있다. 얘는 제가 산거 이렇게 붙 데이지 예~~ 이게 오네요얘그 거기 스페이스 에이 아니 스페이스 에이 <웃음> <웃음> 루니튼 언박싱과 브이로그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아스트리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들어가 있어. 가 거. 나 어. 려 <웃음> 나가려고, 야! <웃음> 나가려고, 지 거. 괴 거. 야로갈까 산책 갈까? <웃음> 산책 갈까? <웃음> 산책 가자. 응? 가